전하는게좀스스로가좀 어설페는데 올해는 작년에 한번 해봐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잘 되는 것 같아요 보기에도 지금 이렇게 편해 보이지 않나요? <웃음> 잘하시네 많이 해본 경험자 같지 않아요? 스슥슥 하는 게? 네권성으로도 같은 거 같은데 진심입니다 <웃음> 아, 진짜, 진짜 잘하시네요 진짜 잘하시네요 이렇게 막 이렇게 넣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, 이는게아 이렇게 슬슬 이렇게, 슬, 슬, 슬, 이렇게, 이렇게 그쵸, 그쵸. 그쵸. 네, 쭈그릇에 야 된다는 줄알요 내년엔 발이 좋게, 내년다림대신 <웃음> 네. <웃음>